<목소리도> 아서 아서 멋집어지면 슬퍼져, 그녀에게. 빛을 봐라 나는 두려워 떨고 있어 이렇게 부탁할게 아서 아서 꽃이 떨어지면 외로워 그냥 이 길을 지나간 빛을 사랑이 이렇게 지나가죠 검은 피부로 어둠에 밀면 나는 달빛을 사랑하지 이런 나의 마음을 헤아려줘 맑은 하늘과 밝은 태양 아래 나를 숨쉬게 꽃을 치고 시간은 저만큼 간에 작은 꽃씨를 남기고 길을 따라 시간을 맞이하고 싶고 바람 비구로 어둠에 밀리면 나는 달빛을 사랑하지 이런 나의 마음을 헤아려줘 맑은 하늘과 밝은 태양 아래 나를 숨쉬게 작은 곳을 남기고 길을 따라 시간을 맞이하고 싶어 바람을 기다